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대충은 무치껏 해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라 기다란 걸 했는데도 그렇게 재수없게 들리지 않게 에 남을 수 있는 포인트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출만하면 돌아오는 출입국길 m G 에의정 장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PR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잘 PR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약간의 함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의 잘난 척, 나의 성과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죄수없어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게 적절하게 자기 피하 나의 성과를 홍보하고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라는 라 거예요. 먼저 막 나서서 내 잘난 척을 하지 말고 응? 당신의 뭐 장점은 뭐예요? 뭘 잘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를 하면 셀프 홍보의 부작용? 재수없어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짜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다. 특히 이제 면접 같은 거볼때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성과평가 시즌 자랑을 해야 될때 이럴 때 오히려 이걸 잘 못하면 아 이게 단가?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상대방이 물어보면 질문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자랑을 한번 오케이다 두 번째는 남이 먼저 자기 자랑을 하면 그때는 내가 내 자랑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 어려운 건 그런 건것 같아요 남이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사실 그 분야를 잘하고 자랑할 게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자랑은 잘안 들리고 어느 시점에 치고 들어가서 내 자랑을 하지? 이. <웃음> 이런 걸 하느라 실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못안 뭐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이렇게 자랑을 할 때는 눈치껏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면 오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리인을 사용하는 게 자기 PR 할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제 스포츠 스타들 보면 연봉 협상이나 뭐 FA 협상 같은 거할때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내힘으로 이번 시즌에 이런 이런 성과를 냈고 이렇게 잘 했는데 어? 이 정도 로 연봉을 올려줘야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게 상대방이 반발심을 느껴서 협상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연봉 협상에 에이전트를 데려갈 순 없잖아요 홀랑... 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레슬리 조언 교수는 주변에 우분을 많이 만들라고 조언을 해요 저도 자기 평가 쓰라고 할때 항상 아뭘 쓰지 라고 골머리를 안는데 그거를 스스로 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도 받아들이기에 아 이씨 왜 작은 척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리인을 써서 하면 민망한 상황에서도 할수 있고 상대방도 받아들일 때 조금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회사 내부에 이의이 나의 어떤 성과나 능력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나의 칭찬과 자랑을 하게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잘해라. 네 번째는 균형감인데요 너무 자기의 성과를 과하게 자랑만 하면 역시 듣는 사람들이 재수없어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취준생도 있고 인터뷰를 하실 분들 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예로 이 채널A에서 부티풀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유독 기억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건이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뭘 하면 남들보다 잘 못하고 느리다는 거를 자기의 단점으로 얘기했어요. 를 근데 자신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처음에 자기가 남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아서 남들보다 두 배, 세배 노력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장점과 연결해서 결국 지자랑을 한 거잖아요. 지자랑을 했는데도 그렇게 재수없게 들리지 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낸 거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자기 홍보를할수 있다. 특히 지위가 높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약점이나 실수를 드러내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중에 스 피치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략의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렇게 하면 욕먹지 않고 스스로의 성취를 드러내고 축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심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눈치껏 해라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이런 거잘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직에서 어? 쟤는 좀 무능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꼭 일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아서 괜히 뭔가 일 열심히 하는 또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한테 여러분들 밀릴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어 자기 PR 이런 것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